오늘은 2시간 동안 뻘짓을 해서 고출력 동력기관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고출력 동력기관은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벼락맞은 나무를 얻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출력 동력기관은 달구지 전차 일부 선박 등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자동차 부품을 제작할 때도 들어가요. 최근 패치로 자동차 부품이 나오면서 수요가 확 올라 더 비싸졌어요. 이 아저씨도 전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고출력 동력기관이 너무 비싸서 알아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구요? 경매장 시세로 1300골드 정도 하네요. 2시간의 뻘짓으로 1300골드를 버는거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다신 하고 싶지 않아요. 대충 눈치를 챈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30레벨부터 진행할 수 있는 푸른소금 상의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푸른소금 상의 퀘스트의 마지막에는 달구지를 만들라면서 고출력 공력 기관 하나를 보상으로 주는데 이걸 빼돌리는 거죠. 본캐는 어차피 달구지를 만들 때 사용해야 하니 부캐를 하나 더 생성해주세요. 부캐를 만들었으면 초록색 물음표를 따라 메인 퀘스트만 진행해주세요. 어차피 서브 퀘스트가 주는 경험치량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메인 퀘스트만 쭉 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30레벨이 목표니까요. 만약 투컴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부계정을 통해 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메인 퀘스트는 거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본캐에 탈 것을 이용하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털을 이용해서 다음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어요. 캐릭터 생성 시 특성은 야성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패시브의 이동속도 증가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두번째 특성으로는 낭만을 추천해요. 스킬 중에 행진곡 그리고 추격으로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벤트로 루루 상점에서 공짜로 탈 것이나 자동차를 살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이 아저씨는 첫 특성으로 야성을 추천하면서 증오를 끼고 왔어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40분 동안 뛰어댕기면서 레벨 17까지 올렸어요. 초반에 얻는 탈것 퀘스트를 무시하고 진행했더니 더 힘든 것 같아요. 초반 탈것이 구리더라도 꼭 완료하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동대륙 기준으로 동틀녘 반도의 오스테라에 도착하면 석상 버프를 받아주세요. 유용하기도 하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버프니까요 그리고 광장에 있는 공간 기록서를 통해 기환지로 지정해주세요. 나중에 아련한 공간의 기억으로 오스테라로 기환하여 포탈구거를 할거예요 레벨업 보상으로 무언가의 날개 달린 비약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먹어줘야 해요. 나중에 푸른소금상의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5레벨 달성 보상으로 자동차를 하나 주는데 이걸 타고 다니면 좀 수월해져요. 생긴건 거지 같아도 속도도 빠르고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요. 고대의 숲 퀘스트를 깨다보면 레벨 30을 달성하는데 여기서 두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메인 퀘스트를 더 밀어서 이니스테르까지 완료하고 황금평원으로 가는 방법과 아까 말한 오스테라에서 포탈을 구걸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투컴이기 때문에 부캐를 활용해서 바로 황금평원의 해오름 마을까지 이동하네요.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딱 1시간 10분 걸렸어요. 사실 포탈을 이용해서 이동만 더 빠르게 진행한다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소금 상의 퀘스트는 포탈을 활용해서 이동해 볼 거예요. 해오름 마을에 도착하면 n p c 머리위에 새싹 모양의 퀘스트를 따라 진행해주세요. 퀘스트의 내용이 대부분 대화를 하거나 포션을 만들라는 것으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밀짚모자 허수아비 도면을 얻을 수 있는데 땅에 박은 후 부지판매를 통해 본캐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로 계량형 호박머리 허수아비로 업그레이드를 한후 집요정에 넣어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캐시로 구매하는 허수아비 도면은 증과세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집요정에게 넣어서 쓰기 아깝거든요. 퀘스트 보상으로 주는 재료들을 경매장으로 바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중간중간 포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퀘스트의 재료로 사용되니까요. 이 아저씨는 가방에 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팔았다가 재구매를 했어요.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골드를 이용해서 두세번 정도 소지품 창을 확장하는 게 좋아요. 로카의 장기말들 지역으로 넘어오면 공구상자를 만드는 퀘스트가 있어요. 근데 재료로 철주개가 100개 있어야 해요. 여기서 경매장을 통해 철주개를 100개 구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보시면 동시에 생기는 다른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회관 안에 있는 NPC에게서 청소도구 10개를 구매해서 가져다줘야 해요. 청소도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 빗자루 모양으로 생겼어요. 역시 이 아저씨는 못 찾아서 계속 뒤적거리네요. 하슬라의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으면 마지막 지역인 뼈의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npc 내리 옆에 있는 포탈을 이용하면 돼요. 포탈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연계 퀘스트를 완료하는 npc가 있어요. 솔직히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거의 끝나가네요. 지금까지는 레벨이 낮아도 클리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딱한번 막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암살자 3마리를 잡고 건물 안에 있는 npc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데 레벨 35짜리로는 절대 죽일 수 없겠더라구요. 결국 장점 3000짜리 부캐로 똑같했어요 만일 투컴이 아닌 유저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던가 해야할 것 같아요. 포션을 먹어가면서 혼자 잡아보려고 애써봤는데 레벨 차이가 커서 딜 자체가 안 들어가요. 역시 부케를 재물로 퀘스트를 완료하는군요. 마지막은 뼈의땅 라비스 마을이에요.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1시간 50분이 걸렸어요. 만약 푸른소금 상의 퀘스트를 포탈 이용 없이 했다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퀘스트의 목표 중에 달구지 도면을 얻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루브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주화전용 카테고리에서 델피나드의 별을 눌러보면 농업용 달구지 도면을 100개로 구매가 가능해요. 델피나드의 별은 레벨업 보상 상자를 열면 얻을 수 있어서 아마 100개가 넘게 모여있을 거예요. 만약 없다면 거래 가능이라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이어지는 퀘스트에서 삼봉우리에 나무를 심어서 벼랑맞은 나무를 얻는 퀘스트가 있어요. 삼봉우리로 올라가는 방법은 마을 중앙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돌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무를 심으면 벼락이 치면서 벼락 맞은 나무로 변해요. 솔직히 벼락이라고 표현하기 부끄럽네요.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하는데 그냥 뛰어내리면 아마 누이 여신이 안녕하고 반겨줄 거예요.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은 자동차를 소환해서 타고 내려가면 돼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고출력 동력 기관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퀘스트로 달구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당연히 쌩 까야겠죠?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에 뻘짓이 끝났어요. 거래 가능이라 우편을 통해서 본캐로 옮겨 사용하거나 팔아버려요. 만약 이것으로 골드를 번다고 생각해보면 투컴이 아니고서야 시간대비 효율을 뽑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허수아비를 얻는 용도로 만들었던 부케가 남아있다면 푸른소금상의 퀘스트를 끝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요. 끝